안녕하세요. 미수 팀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동탄 2 신도시에 조성된 동탄호수공원입니다. 동탄호수공원은 약 700억 원을 들여서 조성이 되었고요. 공원과 녹지 22만 3천 평을 포함해서 전체 면적은 54만 9천 평 규모입니다. 호수 중앙의 루나 분수에서는 음악 분수 공연과 주말 저녁이면 루나 쇼를 즐기실 수가 있고요 호수공원 주변으로 대형 문화복합 상업시설인 루나 갤러리와 레이크 꼬모 그리고 라크몽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잘 조성된 호수공원 산책로를 따라서 300m 도보거리에 조성 예정인 푸르지오 시티웍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푸르지오 시티웍스는 대우건설 시공이고요. 대지면적 3849평에 15층 2개동으로 연면적 17,611평의 라이브 오피스와 업무 시설로 구성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니트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드론 촬영 한 층별 뷰와 동탄 신도시의 자세한 지역 분석 그리고 주변 산업단지 분석도 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유니트는 60타입으로 전용면적 18.3평이고요.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업무 시설의 트렌드는 업무형 오피스텔과 같이 죽어도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형, 주거형 둘다 가능하기에 주거형으로 쓰실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지만 라이브 오피스는 용도가 업무 시설이라서 전입신고가 안되므로 주거를 겸한다고 하셔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비가 좀더 저렴하기 때문에 오피스텔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위에 올려드리니깐 참고해주세요. 냉장고와 수납장, 주방가구 모두 설치되고요. 스타일러와 옷장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세면대와 화장실, 샤워실이 설치된다는 점은 기존 업무시설과의 차별화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푸르지오 시티웍스는 전호실 발코니가 설치가 됩니다. 서비스 면적은 약 3.1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락도 설치가 돼서 공간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천정을 지나가는 배관들을 가장자리로 배치해서 개방감이 더욱 좋게 설계한 부분이 돋보이는 현장입니다. 참고로 천정보가 호실 가장자리로 배치가 안 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천장이 됩니다. 천정보는 3.68m로 높아서 개방감이 좋습니다. 다락이 넓게 나왔는데요. 다락의 면적은 5.45평으로 테라스와 합치면 서비스 면적은 8.55평이 됩니다. 다락의 천정고는 1.29m입니다. 지금 보시는 유니트는 59타입으로 전용면적은 1 7 3평이고요 방향은 북동향인 호수공원 쪽입니다 59타입은 전면에 스타일러와 옷장이 설치가 됩니다 우측으로 세면대와 화장실 그리고 샤워실이 위치하고 있고요. 반대편 쪽으로는 주방가구와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됩니다. 냉장고는 기본 품목으로 설치가 되고요. 59타입은 방향은 북동향이지만 동탄 호수공원이 보이는 뷰라 인기가 많습니다. 테라스는 아까 보셨던 60타입과 달리 작은 테라스가 두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복층형으로 넓은 다락이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매우 좋습니다. 거실의 침고는 3.68m 이고요. 특히 독립된 촬영공간이 필요하신 유튜버 분들이나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촬영공간과 작업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하시고 다락은 창고나 쉬시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발코니 서비스 면적은 3.05평입니다. 다락의 면적은 5.24평으로 테라스와 합치면 서비스 면적은 8.3평이 됩니다. 여기는 29타입으로 전용면적은 8.8평입니다. 현관 신발장 옆에 스타일러가 들어가고요 주방가구와 냉장고가 설치가 됩니다. 일반적인 원룸 오피스텔의 화장실 모습이고요. 복층 계단 하부 공간에 커피포트나 전자레인지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이 호실의 방향은 호수뷰인 북동향과 서향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발코니의 서비스 면적은 1.47평입니다. 다락의 면적은 2.82평으로, 테라스와 합치면 서비스 면적은 4.28평이 됩니다. 현장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은 위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드론 촬영한 층별 뷰와 현장 주변의 업체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